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이세 미역국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색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색을 보기 위해서 미역을 살짝 걷어보면 음,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세 번째 버전 소고기랑 미역을 볶고 간장을 처음에 넣고 끓인 버전의 미역국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맛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양의 간장을 넣어서 그런지 간은 거... 이뭐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요 다만 확실히 가운데 미역국이 제일 간장을 마지막에 넣어서 그런지 간장 맛이 조금 더 진하게 납니다 간장 향이 조금 더 나는 거 외에는 두번째 랑 세번째는 비슷한데요 다만 확실히 양지 육수를 낸 경우에는 좀더 깔끔한 맛이 느껴집니다 약간 음 첫번째는 좀 깔끔한 맛이 나는 데 비해서 두번째 세번째는 푹 고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미역 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사실 미역은 미역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사실 세 번째 미역국이 처음에 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이 배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미묘하게 간이 더 배어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미역에다가 간장을 넣고 끓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인지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맛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큰것 같습니다. 양지 육수 경우에는 확실히 어, 육수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물에 넣, 찬물에 넣고 고기를 끓여서 그런지 고기가 같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질겨진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간장을 언제 넣었냐의 차이인데 어, 두 번째 경우가 사실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고기가 좀더 탄력있게 느껴졌고요 세 번째 경우는 고기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만 보면 저는 두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총평을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음, 깊은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고기를 볶아서 끓인 버전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요 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고기의 맛이 두 번째가 조금 더 음, 고기 식감이 좋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를 손을 들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엄마의 레시피라서 제가 엄마 밥맛에 좀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 집 미역국 레시피는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